속보입니다. 오늘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서 또다시 규모 4.5진원의 깊이는 6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2023년 1월 1일부터 오늘 4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10분 기준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는 총 22번의 강진이 발생 중이며 지진 최대 규모는 규모 5.7이었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 오가사와 라제도 강진 이후 저녁 7시 20분 현재까지 지진이 10시간 멈추어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의 지진은 3월 14일 규모 4.4의 강진으로 시작하여 3월 3 1일에는 규모 5.0, 31일에는 규모 5.7과 5.4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오늘 4월 11일 화요일까지 연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오늘 4월 11일까지 약한 달간 17번의 연속 강진이 발생 중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 해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왜 과거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일이 최근 벌어지는 것일까요? 최근 3월 14일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진의 시작전이라면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의 연속 3번의 강진을 시작으로 하여 이즈제도 이즈오시마에서도 역시 연속 세번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치바현과 이바라키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이타마현에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부터 갑자기 우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규모 5.0과 5.7 그리고 31일에는 5.4의 이틀 연속 규모 5클래스의 연속 세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3월 30일에 갑자기 우가사와 라제도가 폭발한 이유가 뭘까요 왜 아직까지 한 달간 그 폭발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달 3월 30일 전후로 되돌아가 봐야 하겠습니다. 3월 14일 그리고 30일부터 현재까지의 연속 강진이 발생할 정도의 부리고리 지역에 지진과 화산 폭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3월 4일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9 14일 바누아투 인근 파푸아뉴기니 에서 규모 6.3과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결국 뉴질랜드와 파푸아뉴기니 의 강진이 오가사와 라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외에는 자주 일본 대지진과 연관이 되어왔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3월 21일에 규모 6.5의 강진이 있었으며 2월 6일 터키 대지진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우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의 한 달간의 해저 폭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화산 폭발은 우선 파푸아뉴기니마나해산 근처에 계속되는 강진들이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무라피 화산이 2023년 3월 11일 정오에 폭발을 하였으며 화산재는 최고 3km까지 솟구쳤고 용암은 경사면을 타고서 1.5km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 뒤인 3월 24일 오후 5시 44분 2020년 분화해 수천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던 인도네시아의 일리 레어톨록 화산이 폭발 이날 오전 0시 30분께까지 108번 분화를 하였습니다. 레어톨록 화산은 분화로 정상에서 700m 높이까지 화산재를 뿜어냈으며 용암이 분출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두코노 화산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 폭발들 역시 일본의 오가사와 라제도의 연속 한 달간의 폭발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어디가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강진 역시도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한 직후 발생을 하였 었으나 그 역시 그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리구리 지역들의 지진과 화산폭발들이 분명히 일정 부분은 일본의 도쿠, 지역 규슈지역 오가사와 라제도, 이즈제도 등의 해저화산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느 정도는 수긍들을 하실 것입니다. 현재 2023년 4월 11일 저녁 7시 32분 기준, 제가 하나하나 카운팅하여 세어보니 화산 폭발 중인 화산들은 현재 전세계에서 25개의 화산들이 폭발 중입니다. 이 25개의 화산 폭발이 일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 25개의 현재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폭발 중인 화산들은 어느 정도 일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